아이, 고 반갑습니다, 굳이 여러분. 마신멜리 시대가 와버렸어요. 와. PVP에서 말입니다 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단톡방 채팅에서 이번 마멜 딜이 이렇게 셀줄 몰랐다 어, 여러분들 마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PVE에서는 그래도 기존 마멜이 세지만 PVP에서는 힘을 좀못 썼지 않습니까? 어, 저도 그 맛을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 마블리가 출연을 해줬고요 저는 아직 신마멜을 못 뽑은 상태라 <웃음> <웃음> 뽑아야 될것 같아 내일 되면 이제 다이아 이벤트 한다 내가 그때 내가... 자 지금 마블리는 팀은 이렇게 짜져 있는 상태고요. 신 릴리아랑 신 마멜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에스카노르 형님이 나타나서 캐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겠고요. 자, 음식을요, 공격력 한번 먹고 가보겠습니다. 어, 원래 제가 항상 필살기 썼는데, 신 마시멜리 한번 딜 한번 제대로 뽑아보라고 가보도록 할게요. 끄우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마브리가 톡으로 답장이 왔는데, 관통 음식 먹는데요. 관통 음식이 딜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 자,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전체기 한번 써보고요. 마멜 딜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더 때리고, 그 다음에 마멜 부식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볼까? 팍! 팍! 내가 뭘 잘못봤나, 방금? 12만 7천을 본것 같은데. 1성 <웃음> 스킬이요. 예? 2성, 뭐 3성 스킬도 아니고, 피살기도 아니고, 1성 스킬인데. 와, 돌았는데? 아니 뽑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 내가 오늘 다이아 깡다이 산다. 내가 잘못하면. 아, 내, 내일 이벤트 하면서 살게요. 진짜 저, 절대 참자 구세요 부식 피해까지 걸려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마시멜리 날띄어보렴그 다음에, 와, 이 심장 둥그리는 거 봐. 내가 미칠 것 같다, 지금. 와! 와, 하, 하, 와, 어! 돌 돌았다! 야! 어, 여러분, 잠깐만, 제가, 와, 와, 진정, 진정, 진정들하고, 진정들하고. 어, 뒤에 녹선들까지 있었어, 심지어. 자, 진지 진정, 진정들하고. <웃음> 정규에서도 해볼게요. 예, 워낙 지금 마멜이, 아 예, 마, 마버리 같은 경우는 필, 어, 뭐라는 거야. 그것도 좋으니까, 템도 좋으니까, 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부시 걸고 필살있으면 바로 약점 공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을 거면 빨리 죽으면서, 와, 오, 오, 오, 오, 오. 마멜, 마멜, 마멜, 네가 그래. 야, 네가좀 주인공 역할 좀 하자, 그래. 잠깐만, 마멜고 혼자 다 씹어먹겠는데? 여, 여러분, 미안한데, 정예딱한 번만 더 하고 정규 갈게요. 딜뽕맛, 딜뽕, 딜맛 한, 한 입만 더 먹다가 너무 맛있었어. 관통음식 한번 먹고 가보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우 갑자기 마음 편안한데? <웃음> 자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이번에도 한번 때리고 하고 부식까지 아 근데 부식은 킹이 풀수스 오우 17만 구. 와 만약에 마멜 전체기 카드가 두 장이 뜨면 첫 턴에 끝나겠는데? 팍팍 팍 하면 끝나겠는데? 그죠 지금 부식이 두장 떴잖아요 카드가 근데 만약에 인챈트 헬블레이즈가 두장 떴으면 그냥 끝난거 아니냐고요 이거 메타 바뀌었네요 완전히 메타가 제가 예, 뽑기 할때 어, 아직 전못 뽑아봤지만 레피. 별로 관통 메타가 오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진짜인데 관통 메타인데아 관통 메타란다 광역 메타 광역 광력. 광역기 메타 자 부식 들어갔고요 마무리하고 요뭐 어떡할 건데 이거 이제 지금 신마멜은 속력 속성입니다 속력 속성이라 그래도 저 체력 속성 용들한테는 역속이에요 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미친 딜로 자 마멜 한번 때려주고요 치료 한번 해줄까 치료 한번 해주자 치료 한번 해주고 어 치료 더 해주면서 필살기 채워라 회사기두 개, 회사기두 개. 팍팍! 오케이, 오케이. 그나마 역속이라서 이 정도입니다. 역속이, 역속이요. 아, 피 팍팍 채우고 있고. 야, 새로운 킹인데? 신일리아가? 신일리아 PVP용이었어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지금 뭔가, 뭔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와 맘에 가자. 자 이거 하면 이성 이성 이성 이성 인챈트 헬블레이즈입니다. 150% 관통 피해고요. 어, 관통률 세배 증가인 어, 상태고 어, 마무리는 그냥 발차기 좀 할까요? 발차기죠. 어, 끝내자. 어. 와 11만 천쓸어버리겠다 창조 다이아는 거들뿐. 와, 창조다이언 자리에 광역기 하나 더 넣으면 미친 살상 광역 메타 오겠는데? 첫 턴에 광역 스킬 한 두세개로 다 녹이는 그런 메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있을까? 창조다이언 자리에. 재미난 아이디어들, 의견들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서브에도 차라리 마멜 딜을 더 지원하는 엘로도 괜찮을 것 같고 에스카노 형까지 갈 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 이제 정규로 가보겠습니다. 정규. 템을 뺀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정해였으니까 템이 포함이 됐었죠. 마, 마시멜리가 이번에 멜리오다스들 모두가 UR 장비가 이제 가, 각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요런 색깔의 아이템을 끼고 있었어요. 돌았죠? <웃음> 공격력 1630짜리에 14.4% 반지도 829에 14.1% 나머지도 각인들이 진행이 됐고요이 정도 장비 클래스였습니다 장비빨이었을 수도 있어. 우리 정규에서 한번 다시 보자. 정규는 장비 적용이 안 되니까. <웃음> 자, 장비는, 릴리아는 다 요런 정도. 아마 릴리아도 뭐, 장비 각인이 제 하게 해주면, 뭐, 마블이, 마블리 같은 경우 바로, 바로 달리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이앤. 자, 다이앤 생철, 생철. 그 다음에 스카노르도 생철입니다. 생철. 에스카노르는 생철해도 딜이 미쳤고요 그리고 투급 상승 더 노리려면 생철 좋습니다. 팀 투급이 지금 19만 5천에 달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규전에 들어가 봅니다. 아이템 포함이 안돼 있는. 어 때마침, 예, 무지막지한 디, 저, 덱이죠. 예, 기존의 최상위 메타였던 그 덱과 만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좀 고민이 되네요. 아무리 그래도. 부식 한번 걸어놓고 때리고 또 때리고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정규지만 딜 한번 보자! 와! 16만! 뭐!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여러분, 정규입니다. 아이템 안낀 상황이에요, 지금. 미쳤는데, 이거. 자, 다이앤 필살기 준비되네요. 필살기 못쓰게 합시다. 아, 일단 전체기 한번 써보고요. 활차이 날리고, 아마도 죽지 않을까? 그럼 에스카노르까지 죽여봅시다. 자, 릴리아. 와! 와! 와! 무서워요. 마블아, 니댁 네 무서워. <웃음> <야, 웃음> 모스피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아, 모스피트는 그냥, 모스피트, 이씨. 야, 네 내가 니 뽑으려고 내가 다이얼몇개 썼는데, 마멜이 나와야 되네. 광역기 메타다, 이거, 진짜. 와, 야, 돌았다. 돌았다. 진짜 난리 났다. 와, 진짜 대 간지 갑자기 빛나보이는 우리 멜리어다서 바짝 바짝 바짝 바짝 바짝 바짝 바짝 바짝 방금 정규한 거 맞죠? 정규 맞지? 네, 지금 못 믿겠다 한번더 해봅시다 끝. 네, 이번, 이번엔 확실히 정리 맞을 거야. 정, 내가 순간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내가 정교한 건지, 진짜. 자, 근데 갈란이 나왔어요. 자, 갈란 나왔고, 아서도 있고요. 좀 다른 덱입니다. 조금만 긴장감을 갖고. 자, 부식 걸고, 또 때리고, 예, 원래 했던 대로 가봅시다. 부식, 아, 부식 면, 아! 아 지금 갈란 게임 걸렸어요? 너무 또, 갈란, 갈랄, 갈란을 너무 무시해버렸네, 순간. 내가. 아, 예, 갈란 게임 걸렸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식 스킬 하나 날렸네. 자, 아서. 어, 에스카노리 형님이 우세속성으로 지금 마시멜리를 주 때리고 있습니다. 네, 저 정도 피가 깎인 상태. 자, 그런데 마시멜리 한번더 딜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에스카노리한테 죽는다, 너. 자, 마멜! 아, 7만 1 오케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릴리아. 어 릴리아도 진짜 짭짤해요. 짭짤하다, 진짜. 짭짤한 정도? 자, 갔다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어, 에스카노리 형은 못죽겠어요못 죽였는데 그옆에 애들이 갑자기 다 어디 갔는지 없어. 난 에스카노리 형이 좀... 저거 막으려고 내가 막썼던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갈라나고 옆에들 야, 보면 너가 왜 죽는데? 너가 왜 죽는데? 이런 느낌이랄까 자 필살기 옵니다. 아 마시멜리가 이번에는 죽겠죠안 죽었어요. 아, 아, 죽, 아 죽었구나. 아, 죽었. <웃음> 그렇죠. 에스카노리 형한테 죽는 거는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미친, 미친 걸한것 같아요. 자, 그러고 에스카노리 형님을 이제는 보내드리면서 ANP사기까지 받아놓겠습니다. 자, 좋다. 파악 하고, 형, 미안해. 수고하셨습니다. 빡. 오케이. 자, 우리 에스카노리 형이 나와있어요. 어, 괜찮네. 요 마무리, 와, 포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웃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도 p v p 향상할 때 어떻게 내가 빨리 필살기를 만들고 상대를 먼저 필살기로 제압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막 필살기 가기 전에 죽여버리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필살기 한 가봐봐 갈수 있는가, 네가 갈수 있는가 막 가봐봐 이 느낌이랄까? 자, 그러나 상대에 고서도 있어서 고서 필살기 가는 거는 그래도 무섭거든요. 고서 필살기는 그래도 무섭지 않을까. 야, 피를 채우고 있고요. 자, 부식방 들어갔어요. 부식 들어갔고. 근데 릴리아가 피를 좀 채움으로 해서. 야, 그러면 전체 힐이 있는 릴리아도 대단히 중요해진다고. 와, 잠깐만. 자, 두개 있다. 두개 있다. 두개 쓰고요. 두개 쓰고 죽여볼까? 힐 같은 거 하지 말고. 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봅니다. 공격적으로. 촥! 자, 69,000. 9천, 69,000이고요. 야, 뭔데? 무섭다, 이거. 아니, 나는, 나는 한 명만 죽일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왜다 없어? 다? 다 되게 부사지, 이쁜데? 아, 진짜 눈웃음 안 되겠다.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이앤 필사기까지 만들어 놓자. 뭐, 이미 다 끝난 게임 이제 마무리 하는 느낌이네요. 자, 그러나 필사기 막을 테고. 공격 카드가 잘 없어요, 지금. 자, 요거 필사기 막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합쳐주고요. 자, 요거 필사기게지 감소 있습니다. 감소시키고. 다이앤 필사기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와, 진짜 난리 났다. 와, 좋다. 어, 카드들이 좋다. 카드가 좀 감소됐고요. 필살기 게이지 감소 그리고 도발까지 자. 이름에는 릴리아 필살기는 못 막으시겠네요. 신 릴리아 필살기를 프로 배놨어야 되나? 진짜 마음이 복잡하네. 자, 이것도 멜리가 마무리하겠네. 멜리가 자, 이렇게 가봅시다. 너무 이쁜 릴리아 자, 요정도 이 요정도 이 릴리아 필살기는 항상 그런 느낌 정도인 것 같고요. 자, 아시 멜리가 이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마시멜리가 PVP를 씹어먹는 그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림, 아, 아, 안 가리나 눈물 안 나나? <웃음> 어, 제가 보니까 지금 뭐 PVP, 덱 갖춰지면 무섭지가 않겠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갖추기 시작하겠지만 저도 멜리오다스 빨리 뽑아서 장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네요. 그 장비 없이도 얼마나 센지 우리가 확실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멜 뽑으시고 행복한 PVP 생활 되세요. 뽑아야 된다, 이씨. 다행 충전해야 돼. 여러분, 갑니다. 고 바이.